안녕하세요 구독자님께서 바늘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아 제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기성품으로 구했는데 따라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철사예요 연성 철사인데 검색어에 스타 펜 철사 이렇게 하시면 쭉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건 1.6mm라서 좀 얇아요 힌트를 얻으시고 직접 만드시려고 하시면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쓰신게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슥 보니까 옷걸이입니다 뭐 그냥 플라스틱 코팅 된 PVC 코팅 된 옷걸인데 이만큼은 제가 벌써 하나 잘라서 먹었어요 뭐한이 정도? 대충 깜량으로 해주시고 이 PVC 코팅이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되시고 얘를 칼날을 이렇게 민다기 보다는 이게 뭐 팁이랄까? 그냥 칼을 움켜시고 위험하니까 그냥 이걸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가 다 잘렸죠? 자, 반대로 그리고 그냥 벗기시면 됩니다 뭐이쪽에 조금 밀리니까 이쪽이 나오네요 이렇게 빼셔도 되고 자, 좋은 첫사가 준비가 됐죠? 자, 이 바늘을 붙일 건데 바늘을 붙이게 되면 밀리잖아요. 이 옷걸이, 철사, 이 녀석을 끝부분을 밀림 방지용입니다. 만들면서 보시면, 아, 저 녀석이 왜 저렇게 구울이나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. 끝에 빠지지만 않게. 자, 기둥이 준비됐네요. 그리고 이건 4개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6발을 쓰니까 좀 흉내를 내려고 20호 셀코 바늘입니다 아,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바늘을 6개를 붙일 건데 이것도 펴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해본 녀석이 좀잘 피게 되더라고요 자, 처음에는 미늘을 제거를 해주시는데 뭐떼 버리신 게 아니고 갈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꽉 집으면 접힙니다 잘. 자, 이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쭈꾸미 구슬 액이라든지 아니면 문어 에의 훅. 바늘을 훅이라고 하죠. 자, 이 세이코 바늘은 보통 정면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? 정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. 후킹이 잘 되라고. 바늘이 여러 개니까 굳이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거.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좀 제대로 잡아주시고. 자, 민을 찝고 바늘을 일자로. 일자 형태로 하시고. 자, 여기서부터 약간 팁이 있는데. 이걸 미늘을 잡아주셨다고 바늘 형태가 저는 이 육발낚시도 미늘을 제거하고 바깥으로 좀 벌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하시면 요 부분 여기나 여기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기준으로 잡고 직선이죠 이 직선에만 끝에서부터 좀 맞춰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펴시면 돼요 20호 세이코 바늘인데도 굉장히 뭐 강성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만약에 무슨 뭐, 음 이게 어디까지 버틸려나? 바을 하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, 저는 여섯 개를 붙일 거니까. 그중에 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됐죠. 뭐 예쁘게 펴지진 않았지만은, 아뭐 그럭저럭 쓸수 있을 정도. 이요 부분이 직선을 좀 유지하게. 그 정도로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손으로 해도 돼요. 집에, 벤치, 뭐 이런 거, 수공구, 연장 이런 거 있으니까. 자, 하나 하나 이렇게 됐죠. 예, 네, 마음에 안 들지만, 뭐 저절로 쭉 펴져서 바깥쪽으로 향했죠. 바늘이. 자, 이 녀석도 미늘, 미늘을 집어 주시면, 자, 간단히 제거 됐죠.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부분을 살짝 틀어 주시면. 직선이 됐죠? 위에서 볼때 그리고 이 직선을 유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휘어진 걸 펴주시면 바깥쪽으로 자연히 향하게 됩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 하시다 보면 20호 세이코 바늘도 처음에 보시면 어우, 되게 바늘이 큽니다 저는 뭐 16호, 커봐야 18호 도다리 낚시때는뭐 14호 이 정도를 본철에는 하긴 하는데 20호 정도 되면 커요 그래서 이 녀석이 휘어지지 않을까 안 휘어지겠다 하면 겉보기는 그러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휘어집니다 현장 뭐이 정도 쓰면 자 바늘이 6개가 준비됐네요 프레임도 준비가 됐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딱딱해져 있으면 끝부분을 살짝 조금만 잘라서 버리시면 돼요 <웃음> 나중에 제가 버리겠습니다 자, 많은 양도 필요 없습니다. 자, 거의 한 2mm? 2mm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걸 있으면 그냥 주물락 해주시면 돼요. 자, 주물락 주물락 해서 자, 계속 주무르시다 보면 색깔이 단일색으로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주물러 주세요. 한 1분? 2분? 그 정도만 그 섞는 거는 중요하더라고요. 잘안 섞이면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? 뭐제 느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마음대로 붙이세요.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손에 많이 묻었죠? 묻었는데 이걸 만지면 얘가 잘안 붙더라고요. 그래서 오른손을 남겨뒀습니다. <웃음> 자, 이렇게 돼요. 그리고, 붙이시다가, 시간이, 보통 이게 사용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분 정도 지나면, 경화가 시작돼서, 좀 딱딱해집니다. 처음에 제가, 뭐, 시간을 안 재봤는데, 처음에 제가 섞고, 붙이고, 뭐, 그런 시간이, 아마 한 3분? 이 정도 넘어갔을 겁니다. 그러면, 살짝 만져보시면 돼요. 아직도 점성이 좀 있네요. 끈적끈적한. 이때부터, 이거 만져보시면서 감을 아셔야 되는데, 처음에 몇번 해보세요. 금방 감 잡으시겠지. 자, 하고, 어, 이거 좀, 민을, 여기 휘어진 부분이, 이, 제가 처음에 휘었던, 프레임에 휘었던 것보다 조금 위쪽으로.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. 왜 그런지. 자, 그냥 뭐, 차흙 놀이? 그런 거 한다 생각하시고, 그냥 척척 붙이세요 자 세개 잘더붙네요뭐 골고루 펴주는 건 추후에 이게 거의 경화될 때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막 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물러 주시는 거죠 뭐. 자 안쪽으로 막 모이기도 하고 하네요 만지시다 보면 어 지금 이게 굳는 중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저한테는 오기 시작하네요 딱딱하게 느낌이 자 붙이셨으면 모양 펴세요 자 모양 펴시고 자리 잡는 거죠 이제 자세 개는 대충 됐고 네 개째 다섯 개째 어잘안 잡히는데 이것도 하시다보면 늡니다 자 이제 돌려서 말고 모양을 잡았으니까 주물러서 자 이제 점점 경화가 되면서 딱하게 굳는게 느껴져요 자 아직도 완전히 굳진 않았으니까 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, 감이 옵니다. 이렇게. 어, 언제쯤, 이때쯤 굳을려나? 어, 굳네. 모양을 잡아야 되겠다. 그런 시간이 있어요. 자, 얼추 모양이 잡혔네요. 이 고리는 왜 했냐면, 붙인 후에 막 비비면서 이 녀석과 이 바늘들이 붙긴 했을 거예요. 네, 혹여, 사용하다가 이 녀석과 붙어있는 이 안쪽 부분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다가 한 마리가 걸려서 묵직한 녀석이 걸려서 빠지는 거를 방지해줘야죠 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구슬이라고 쳐가지고 검색 검색하다가 이렇게 찾게 됐는데 인터넷 검색어에 이게 24mm이고 얘가 12mm인가 아마 구멍 안쪽은 비슷할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자작하시면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. 쏙 들어가요 아주. 자, 쭈꾸미는 좀 파란색 계열, 뭐 핑크도 진한 진한색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. 저방언포고에서 탔을 때 그걸 좀 느꼈습니다. 근데 또 밝은 색 좋아하는 녀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신기하게 딱맞죠 내경이 좀 진한 색 어두운 색뭐 이런 걸로 작은 녀석을 해주면 중간 포인트는 큰 녀석은 좀 밝은 색으로 뭐이 녀석도 뭐 여튼 핑크색인데 이렇게 하고 얘를 좀 앞쪽에서 구려 줄까요 이 녀석은 경험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녀석이 이 폭시가 아마 하루 정도는 두셔야 될 거예요 만드시면 확실하게 하실려면전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연속 영상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하고, 쉽게 잘리죠. 자, 이렇게 하고 해주십니다. 제일 끝에 안, 완전히 다음에 안, 안 되니까 해주시고, 그래도 끝에가 좀 벌어졌네요. 그럼 이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? 이 핀돌에는 여기 분명히 들어갑니다. 한, 한 3개, 4개는 들어가, 남아요. 그럼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? 쭈꾸미용으로 쓰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걸 좀더 길게 해서 문어, 애기 뭐 이런 걸 만들겠다. 그러시면 여기다가 랩핑을 해주십니다. 랩핑 별겁니까? 그냥 본드 칠하시고 실만 감으시면 돼요. 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우니까. 스틸의 폭시가 잘 버티는데, 쭈꾸미까지잘 버텨요. 근데, 문어에는, 랩핑 한 번, 실한번더 감아주세요. 본드 칠하고. 그리고, 이 앞쪽에 벌어져서 핀도레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느냐. 여기다 실 감으시면 되죠. 마캅사 7호인데, 이건 뭐, 거의 어부, 어부줄이야. 자, 요 앞, 부분만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도 끝부분부터 왜냐 금방 전에 보셨듯이 구슬 움직이잖아요 구슬 스토퍼 역할도 하고 자,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까 어, 튼튼하겠죠 하고 이왕 래핑 하시는거는 두격으로 자 말씀드렸다시피 바늘을 훅을 자작을 하시면 20호 세이코 바늘 뭐 이런 데는 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낚시 바늘 치시고 검색하시다 보면 잘 걸립니다 그리고 합사 같은 거끝 부분이 좀 커팅하다 보면 끝 부분이 좀 솜처럼 이렇게 좀 뜯어지잖아요 그거 본드에 잘 붙습니다 자이 형태로 그대로 말리시면 되겠네요. 이 앞부분 감아주신 것처럼 뒤에도 보관을 해주시면 이 앞쪽에 꼭 구슬이 아니더라도 문어 애기도 자작하실 수 있습니다. 훅도 이쁘게 나왔네요. 이렇게 보니까. 굳이 모양 따지지 마시고 저는 이미 이게 있으니까 어차피 이걸 쓸 겁니다.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훅까지 자작을 하셔가지고 이건 100% 자작이죠. 훅의 자작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